제발 죽어줘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아, 오늘 약 빨았다 이런 날 얼마 없는데 오늘 특별히 킹 해가지고 내가 진짜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줄게 오늘 헝글 커튜 탑이 아칼리? 형들 탑 뭐일거 같아요? 형들 생각하기엔 탑이 뭐야? 아트 미드아트 키아나 베닝거봐서 아트 탑 아트라고? 왜 나는 왜탑 아칼리 같지? 나 형들 믿고 아트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간다? 타마트라고한 사람 바쳐내 형님! 유튜브에 제물이 되어주십시오! 이 형님이 솔랭에서 되게 즐겜으로 유명하거든? 헬렙 조심합시다 그한번 벗길 때마다 조금씩 위험해요 정말 다 먹었어 <웃음> 자잘 먹었다고 헐 뭐냐? 감정표야 아! 삼 랩, 삼랩 타이밍, 일레븐 무조건 손해 봐요. <웃음> 아 고수. 아와 이거 너무 아픈데? 와우 wow. 맞았죠 이번에 <웃음> 아근 이게 포션 먹고 떨어져 버려서 되게 손에다 엄청 장막을 안 찍고 일를 찍었네요 역시 탑라이너 톡 사과 톡톡아 아. 맞았다. 먹든 못 먹든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아! 아! 너무 아프다. 냠. 또 공도. 하. 말이 안 통한다. 그게뭔 소리야? 아 대포 못 먹었네 아 근데 무빙이 되게 좋다 맞출 수가 없는데 흠흠두연개아아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요 와 C, 너무 고수잖아 아니 큐를 맞출 수가 없잖아 탈살해 형.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잡았다. 죽거도되는이 먹으라고 이부러안먹이지만단히 이거, 대단히. 이거, 대단형 이거, 대단 감사. 그화는 <웃음> 그마따기? 그만 약간, 뭐야, 막 그런 거 있잖아. 벌레티넘, 다론즈, 챗 닌저. 그마따기 그런 거 없네. 챗 닌저라고 하잖아, 챌린저는. <웃음> 챌린저를 정확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발 죽어줘 슈퍼 입지롱 오늘의 나는 괴물이라고 진짜 오늘 나 그거 빨았단 말이야 영약 빨았어 이런 거 원래 보통 일요일날 빨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내가 실력이 떡락해 부작용으로 하... 소드형님 쏠킬 두번 따드렸습니다 저화좀만식인가아 <웃음> 근데 여기 그 도라님이 그리핀이잖아. 그래서 굳이 클레드를 영업할 필요가 없어. 도라님이 솔직히 영원한 일장이야 클레드는. 이건 국룰이에요. 솔직히 클레드한 사람 다 인정할걸. 울마리오가 와도 인정을 할걸. 아 씨. 너으로죽겠다 이거. 다시 당. 안 되죠. 좀 보이긴 했어, 방금. <웃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어. 아, 형. 죽고 있어요? 아, 날카롭다. 근 정글 잘한다. 아, 여기 이겨야 돼. 이거 지면 안 돼. 여기는. 진짜 이건 지면 안 돼. 왜냐면 정글 탑이기 때문에 이거 지면은 그냥 게임 지겠다는 말인데요. 와우! 너무 잘했는데, 방금은? 도방이기 때문에. <웃음> 한콤 나오지 않을까? 와, 씨. 아! 아, 풀타이밍 개 네, 레전드다. 아, 지 지렸다 <웃음> 런얘얘기가나왔었어요 아, 좀지력이 무서운데. o 차 나와서. 서 o t o 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 a t o t o m a <웃음> 아 이거 궁으로 장막을 흐, 흐. 아 궁쿨 너무 빨라 너프 좀 까비 <웃음> 탈 빼세요 어 슈가, 안맞네 가 한대아한 마리 미녀한 마리 더 깔끔하게 먹었으면 그건가? 타고 잡았을라나? <웃음> 그러게요 되게 잘하네 되게 과감하게 잘하시네 진짜 형들 말대로 아칼리는 손이 전부 다 이건가? 아니면 점화 때문에 죽었다 이건가? 아 근데 아까 니달리 갱킹 온게아좀 컸어 아 그거 안 왔으면 지금 탑 끝나긴 했는데 솔직히 <웃음> 점화쿨 오긴 했는데 공이 없네 아니 아래쪽 니아 상황이 좀신상치가 않은데요? 아니지 정 탑이 지는 건 정글 차이다 근데 뭐 사실 우리 정글도 잘하는 분이에요. 저 정글 잘하는 분이 에저 뭔가가 사연이 있겠지. 야 미녀 40개 빌리네? <웃음> 총검이라. 이달리이달리 어디 있지? 어 망했다 형 잘못했어요 <웃음> 형 잘못했어요 아 잘못 질렀다 아우 알미워 으이, 얄미워 오 얄미워 오 얄미워 아 뭐야 아 미안해 집중 못했다 집중할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집중할게요 게임 집중하자 지금 밀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거든? 나 주퍼도 있고, 그래서, 아트, 니달레 같이 오는 것만 아니면, 가능성이 있긴 한데. 불규가 올라오네? 튕시다. 신발 없어서 죽을라나? 넘겨진 다음에, 일부로 다음 타이으라이드 바텀 바꾼다고 생각하고 그냥 줍시다 <웃음> 나쁘지 않아요 신발이 없네 아 신발이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신발 이 있어야 돼 이제부터 1차가 너무 빨리 밀려서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에 밀려서 아네배포 나이스. 근데, 아, 칼리 위치가 너무 좋다. 아, 터져버리네. 아칼리 위치가 너무 좋았다, 진짜. 어 나이스. 하나? 나이스. 나이스, 수면,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빡세다, 게임. 나이스. 아. 아, 근데 구강조지안 터졌다. 나이스. 역시 고리팬 지나하지 않나 이러면? 생각 없이 하지 마. 생각 없이 하지 마. 아나 긴장해 버렸어. 어떻게? 팀원 수준이 너무 높은데 게임이? 다들 챌린저를 한 번씩 찍어봤던 사람들이라서, 느낌이. 이 사람도 챌린저. 이 사람도 챌린저 찍어봤고. 서포 빼고는 다 챌린저 찍어본 사람들이라. 상대도 그렇고. 템포 좀맞추시네 어, 이거, 잘하면, 아트록스 원콤이 되긴 하거든? 근데 좀 소극적으로 봐야돼 왜냐면은 백업이 상대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게 더 편하기 때문에 위치 보이지 맙시다 일단 다터면 내가 가야겠네 되나? 나이스 됐다 게임 열렸다 내가 막내가 맞나? 그냥 이차 주고 가자 한참 걸려 어차피. 아주 잘 봐온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담당했지 아 근데 안쪽에서 그냥 먹으면서 봐도 되지 않았을까? 보뚜오가 죽은 거라서 아닌가? 게임 템포보소 잘 정리했다 아 근데 이거 아쉽다 좀 좀 아쉬운데 아 아칼리 코어떻게 나왔냐 저거 나올 근거가 없었잖아 제하해 먹은 건가? 어떤 뭐 거맞사 생각하래요. 템이 어떻게 해? 나보다 좋냐? 아칼리가 말이 안 되네. <웃음> 아 공수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기냐 이거? <웃음> 아, 근데 성장 차이, 나이스. 나이스 성장 차이. 좋아요